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이 논의되던 때의 일이다. 갑자기 마른 하늘에 번개가 치더니 천둥소리가 요란했다. 얼마 전 벚꽃놀이가 한창이던 주말밤 하늘은 마치 그날처럼 번쩍번쩍 번개가 쳤다. 문득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겉은 보살과의 인연이 떠올랐다. 사업가인 그녀는 지금은 세상을 떠난 디자이너 A씨의 의상을 주로 입었다. 다른 사람은 소화하기 어려운 무늬가 큰 의상을 입고 다녔기에 의상을 잘 모르는 나는 커튼이 연상되어 이름 대신 커튼 보살이라고 불렀다. 커튼 보살은 2004년 어느 식사 자리에서 처음 만났다. 그날도 그녀는 그 디자이너의 옷을 입고 나왔다. 그 자리에는 9명의 정재계 인사가 초대받았는데 그 중에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회장도 있었다. 그런데 대기업 회장이 식사 장소에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나타났다. 제가 그만 허리를 다쳤습니다. 나는 그 회장이 몹시 아파 보여 손을 잡아주고 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한번 일어났다 앉아보십시오. 내 말에 대기업 회장은 허리 때문에 남의 도움 없이는 서지도 않지도 못합니다. 라면서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알고 있습니다. 길을 넣어드렸으니 저를 믿고 일어나 보십시오. 그러자 그는 테이블을 잡고 일어섰다가 깜짝 놀라는 게 아닌가.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장면을 본 커튼 보살은 나를 믿지 못했다고 한다. 내가 대기업 회장과 미리 말을 맞추었다고 의심했던 모양이다. 식사가 모두 끝나자 나는 커튼 보살에게 화투를 가져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사람이 9명이니 두벌을 준비했다. 하지만 쓸 화투는 한벌뿐이었다 자, 이 화투를 세장씩 뽑아 뒷면이 위를 보게 탁자에 놓으십시오. 모두 의아해하며 화투를 무작위로 세 장씩 뽑아 엎어놓고는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미소를 짓고 엎어져 있는 화투장을 순서대로 맞추면서 참석자들에게 화투장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내가 맞출 때마다 더욱 긴장하는 눈치였다. 겉은 보살은 그날을 회상하며 잘 맞추시다가 혹여 하나라도 못 맞추실까 봐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라고 말했다. 내가 어떤 표시도 없는 화투장의 그림을 모두 맞추자 커튼 보살은 농담으로 법사님, 여기서 이러실 게 아니라 저랑 같이 카지노에 가시죠? 라면서 웃었고 나는 그런 곳에 가면 몸이 아파져서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며 정중히 거절했다. 얼마 후 이명박 정권 떼었다. 그녀가 베트남으로 사업차 떠난다며 식사를 함께하게 되었다.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까요? 그녀의 질문에 박근혜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겁니다. 하지만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겁니다. 라고 말했다. 그렇게 5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다. 한국으로 돌아온 커튼 보살은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박근혜 후보 진영은 분위기가 그리 좋지 않았다. 선거일을 앞두고 타 후보들의 지지도가 급상승했기 때문이었다. 커튼 보살은 5년 전 내가 했던 말이 떠올라 박근혜 후보가 틀림없이 당선될 겁니다. 걱정 마세요. 라고 주변을 안심시켰다고 한다. 물론 박근혜 후보가 임기를 다못 채운다고 했지만 그것은 당선된 뒤의 일이었다. 마침내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사람들은 겉은 보살에게 모두 놀랐다고 한다. 그후 그녀는 어떠한 계기로 박근혜 측 사람들과 멀어진 뒤한 지인에게 제가 잘 아는 법사님이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운다고 하셨어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 지인은 말도 안 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철통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인기를 못채운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국정농단 사건이 발생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어 청와대를 떠나고 말았다. 몇년전 오랜만에 나를 찾아온 커튼 부살은 내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지만 임기를 못 채울 것이라 예언했던 날을 회상하며 그런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우고 탄핵될 줄은 꿈에 도몰랐습니다 저는 그 사건 이후 법사님 말씀은 무조건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정치인의 후원자가 된 유쾌한 언변과 뛰어난 소환을 가진 겉은 보살의 안부가 문득 궁금해진다.